아침 일어나는 게 싫어질 때, 밤 이대로 잠드는 게 싫어질 때, 그리고 내가 나인 게 싫어질 때, 뭐야, 뼈다귀를 발견한 개처럼 달려오기는 내가 가르쳐준 큐피디 신화가 재밌었다고? 그래서 좀더 대화하고 싶다고? 어, 싫은데, 오래 살아서 좋은 것 따윈 하나도 없어 힘멍청이. 자유라는 건,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. 죽기 싫으면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. 이 얼건이 자식이. 그 녀석은 이제 없군. 아주 옛날 눈을 뜬 시절부터 계속 바래왔던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. 새로 하고 싶은 것도 찾지 못했다. 항상 화가 나 있었다.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했던 것 같다. 지금은 잘 모르겠다.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. 한동안 화가 난다는 감정조차 잊고 있었다. 하지만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 녀석을 보고 화천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. 정말 오랜만에 화가 났다. 계속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.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. 하지만 어쩌면 혹시 너라면 널 이용한다면 정말 아침은 올까? 낮이란 게 있을까? 내 키가 산만큼 크다면 산에서는 볼수 있을까? 수령 같은 발이 있을까? 새 같은 깃털이 있을까? 나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유명한 나라에서 가져온 걸까? 작은 순녀자에게 꼭 알려주세요. 아침이라 불리는 장소는 어디인가요? 아주 옛날에 인류가 남긴 시인가? 에밀리? 세계는 딱히 관심 없다. 시 속에 담긴 내용 따위 할게뭐야 하지만.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생각이구나. 나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어. 그 사실이 아주 조금, 정말 아주 조금이지만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.